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티코 다크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라 티코 오리지널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녹팔이 녹아버려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텔라안 녹아도 벌써 무스브라흠 이렇게 가져올게요. 하누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운동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오늘 꼭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생각했어요. 이런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은 최고예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 <목소리>